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? 지금 바로 구독! 좋아요! 알람설정 하러 가세요! 방금 제가 연주했던 곡은 오르간을 전공하게 되면서부터 한 번쯤 바이올린과 같이 연주해보고 싶었던 곡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초연을 하게 되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은 흔히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잘 알려진 찬송가 나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 곡은 바이올린과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편곡한 곡인데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배우기도 했어서 제가 편곡한 협연곡들 중 바이올린과 함께하는 곡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곡도 바로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으로 같이 어, 협연해주신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정 선생님이셨고요